아, 치킨 렉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아... 예, 이제... 어... 이렇게 치킨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치킨 레개를 안갖고 와가지고 고게 좀 걸리긴 하는데 맥주캔으로도 뭐 몇번 해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 이제 불을 붙여줄 겁니다. 지금 5 시가 좀 넘었는데, 요 이런 풍자 유리는 한 시간 반에서 2 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치킨이니까 이 맥주를 준비를 했는데요. 한반 정도는 여기다 캐내두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좀 자작하게 해가지고 이 맥주가 증발하면서 어 치킨에 이렇게 좀 스며들어서 촉촉하게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어떻게 와이프가 어, 미리 재워둔 네, 엉덩이에다 이렇게 해서 예 네, 꽂아주고서 이쁘게 앉혀주면 일단은 됩니다. 뭐 앉기는 이쁘게 앉은 것 같죠? 다시 뚜껑을 덮어서 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가 안 올라오면 공기구멍을 열어서 지금 온도로 왔을 때는 대략 150도는 충분히 넘을 것 같고요. 한 170도 정도 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고 지금이 5시 35분 인데요 한 7시 정도에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 중간중간 하면서 다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, 온도는 한 170도 이상 나오고 있고요 이제 한 6시 반쯤에 다시 한번 봐서 온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아,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빠! 응내 삽이 없어 삽이 없어? 응 그리고 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어디에? 불. 불? 여기 간판에 아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야. 예, 파일 드라이버 이렇게 설치해 두면 조명을 어,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. 파일 드라이버를 살짝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계슴하게 해서 요 제가 원하는 곳에 이 빛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이따가 훈연칩을 넣어가지고 좀풍미를올어줄건데 훈연칩을 이렇게 물에다가 좀끓려놔야됩니다 근데 여기는 불같은데다가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물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한 네, 주먹 한반 정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써요 다시 써져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끓여놓고 그리고 후연을 해줄겁니다 이렇게 하면 물로 한 주먹 정도로 가능하니까 온도가 조금 떨어져서 체구를 어... 조금 더 보충해 네.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으 돌려주겠습니다 지금 이제 갓 차코를 넣기 었 때문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이제 훈연칩을 올려서 훈연의 어... 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훈연칩을 어, 넣도록 하겠습니다. 온도가 아까 좀 떨어져가지고 한 7시쯤 먹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. 일단은 훈연칩을 올려놓고 상황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. 어, 뭐. 일단은 그럴 듯하게 익었죠. 앞에가 조금 불이 센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 가지고 또 곁들여서 이제, 연 기가 슬슬 나기, 시 작하 는데, 이, 연 기가, 어 훈련칩에서 나는 여기거든요 제가 쓰는 훈련칩은 킹스포, 킹스포드에서 나온 히커리 요거 아, 잘 안보이네요 킹스포드에서 나온 히커리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쓰면 굉장히 오래 써요 이거 1kg짜리인데 뭐 훈련을 자주 해 먹으면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한1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. 연기가 쭉 나고 있죠. 아까 불이 약해 가지고 체고를좀 많이 넣었더니 온도가 오히려 이번에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. 그래서 좀 시간 시간 보면서 Hold me close till I get up. Time is b e l y on our side. I don't wanna waste what's left. The storms we chase a n d leading up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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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아주 잘 익었습니다. 아, 오늘도 성공이네요. 네, 대기는 살짝 그, 이 겉에가 타긴 했는데, 어, 이소안에는 굉장히 잘 익었을 거예요. 한번 보시죠. 이거는 애들한테 얼른 갖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문 열어줄래? 친구랑 응. 같이 사귀자고 게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엉덩이가 뽕 뚫린 너희 접시 따로 줄까? 응. 어 아니? 나도 이거 같이 찍어 먹을래.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, 어, 어. 어우. 기가 막히다 매우 맛어 맛있어? 맛있어? 응잘된거 같아? 응태민이 어때 맛이야? 는 소소 찍어서 먹어봐 응 아 p e d 부드럽다 얘들아 s m 응.